이메딕이 <웃음> 우버는 누굴 위해 부르는가. 얘부터 죽여. 오케이. 이 메딕이 우버 킬 생각이 없어. 빠이 <웃음> 어, 우버가 두 번이야. 템포 어딨어. 템포 찾아야 돼. 되겠다. 오케이. 제가 위치상 불리하거든요. 도망갔구나. 오케이, 이 어이 뭐야 이게! 아잠깐만 저기 <웃음> 들어가면 안돼 오케이 자할수 있는 만큼 다했다 그렇지? 어? 저기있다 l 로 오케이. Okay. 아, 10년 차 불박점 먹자. 네 고도님 계시나 하지? 우리 고도님 영상 보셨습니까? 영상을 보셨다면 이해를 하실 텐데. 케이크처럼 MVP를 쉽게 먹는 방법. <웃음> 블박에다가 전복자, 이야. 팀 언더왕에서 MVP를 케이크처럼 쉽게 먹는 방법이래요. 이야. 코스맵 날로 먹는 3대장2편 블랙박스 전복자 조합 시작합니다. 오늘 저는의 구데기. 소유자 실력을 감상하시죠. <웃음> 이야아 장례식에서 사격 <웃음> MVP를 케이크처럼 쉽게 먹어봅시다 좋아 MVP를 한번 케이크처럼 쉽게 먹어봅시다 이걸 이걸 죽으러 오네 어? 내가 죽으러 온건 나였고 왜 <웃음> 팀이 여기, 여기 여기 없냐? 팀이 와 여사시다 보기만 해봐 넌 죽었어 씨. 응, 잘가 m 는이의케이크처럼쉽게 먹어봅시다 벌써 1등이야아이제2등이다아 이렇게 <웃음> 는 이렇게 쟤는 이렇는 거야? 뭐라는 응, 잘 가. 안 찾아오네. 아이 밴트리선만냅샤 오호호호호호 호호호고호호호호어호호호를안호호호호호호게처럼 쉽게 먹을 수 있다. 이거 진짜. 아이 센털이 험 넘네 오케이 끝. 간다 m 디 p 싹싹 기다려라 빼겠습니다 형님들 빼겠습니다! 빼겠습니다! 고마워요 매직 안녕 제공맨 <목맨> 아 진짜 아 엔지 엔진. 와 엔지 와 미쳤다 진짜 이제 엔비에프 리피수 있나 이거 아쟤새이야와 어. 엔비피에프 케이크처럼 쉽게 먹었어 자, 2등이야 아김고도님 오셨다 김고도님 김고도님 그 블랙박스에다가 전복자를 들면 에미비를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? 사실인데, 네 사실이래요 이상하네 아 <웃음> 이거 오 좋아 또다른, 또다른 언덕이와 자 이번에도 한번 케이크처럼 쉽게 먹을 수 있는지 아아아아아아 아, 아. 이게 안 죽어 이렉 뭐야? 저거 데링이야. 어 아니네 대링 아니네. 진짜 죽었네. 왜 진짜 죽었지? 코스에서 MVP를 케이크처럼 쉽게 먹기. 아 MVP 못 먹었어요. 아. 케이크를 나눠 먹어야되네요 <웃음> 아냐 이제 보면 되지 게임 이제 동등하게 시작했잖아 이번, 이번 라운드는 아 사실 케이크는 가짜였다 <웃음> 아 이노래구나 아까 십동 틀리려고 했던게 게다가 좌우 음량이네 아우. 여러분들, 제가 팀포 소리 꺼드리겠습니다. 아, 좋은 거 같이 듣자. 아, 안 들린다고? 알았어. 안 들린다면 더 크게 잘 들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안 들린다면 뭐 어쩔 수 없지. 더 크게 들리게 해줘야지. <웃음> 어, 뭐야. <웃음> 이게 맞네. Here, that's what you're 어, 레, 아, 이 w i e t e a t a t o r t r e w o r t 칼데모어세 폭탄 한 적극이 방패 못드셨지경이로 차패.. 차폐, 차패 막? 가보겠습니다. 어 아니 헤비 뭐야! 헤비 뭐.. 아니 헤비 뭐야.. 아니.. 헤비 뭐야? 아니 선 넘네.. 이 날먹이 아닌데 이거? 아 슈진에 가야된다? 오케이 고도님이 보여주신 슈진의 맛 저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진 잘필때까지 순참는다 발목이 아니라 그냥 팀이, 적중 팀이 뉴비인 것 같은데. <웃음> 맞습니까? 맞습니까? MEP를 탱그처럼. <웃음> 3등 먹었어. 최다 연주하게다가. <웃음> 아 근데 저 솔직히 24시간 방송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. 약간 24시간 내내 방송하면 사람이 어떻게 피폐해지나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. 딱단한 번만. 자 24시간 내내 티포 만 하는 거야. 개쩔개쩔. 개쩔. 이제 이제 보는 시청자도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니 와... 그래서 이래도 안 떠? 독하라 투피 이런 안 돼, 안 돼, 오늘 안 돼. 오늘 안 돼. <웃음> 한 명이 불행해지면. 야, 저 완전, 완전 저거 완전 전체주의 아니야. 와, 1억 안 죽어? 그거 그냥 한 명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. 어, 그거 이기적, 이기주의야, 그거. 그 집단 이기주의야, 그거. 아 스위진 왜안 잡히지 근데 스위진가자. 자 한번 사실 구돈이 말했어 스위진 같은 맛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MVP를 케이크처럼 아니 케이크가 아니구나 여기서 이맵에서 뭐라 그랬지 날먹이라 했지 날먹으로 먹을 수 있는지 케이크 날먹이 가능한지 제가 직접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